이제 어, 요리하, 이 느타리버섯하고 노루궁뎅이 요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먹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루궁뎅이 먼저 할게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하면 요 위에다가 칼을 대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담기 이 되겠습니다. 2차로 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미리 끓여 놓고요. 이 클론 물에다가 이거를 진짜 살짝 5초 정도만 담갔다 빼내시면 됩니다. 푹 담가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살짝 음, 아주 가볍게 살짝 데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살짝 노른이그 어, 노른색깔이 노른 물에 약간 음. 배기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 일단 꺼넣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이렇게 살짝 둘렀습니다. 두르고 요거를 이렇게 밑에 네, 편편한 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 놓고 한 1분 정도만 놔두시면 돼요. 여기 밑에가 살짝 노릇할 정도로만. 네, 이렇게 해서 네. 놔두게요 놔두고 저기다 이제 먹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보여드릴게네 느타리잖아요 느타리 네탈이. 느타리는 음. 보시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잡아요 전체적으로 잡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요 살짝 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음. 살짝 한번 두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힘을 주고 싹 뽑으면, 이렇게, 살살, 살살 하면, 이렇게 뽑힙니다. 뽑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는, 여기는 가위로 요 밑통을 잘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여러분께서 느타를 벌 드시던 것처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상당히 쫄깃합니다, 이거는. 아, 노루궁뎅이가 이제 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노루궁뎅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파는 거를, 일단 요리를 끝내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노릇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살짝 노릇하게 됐죠? 이러면끝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칼로 이렇게 등분을 내세요. 칼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등분을 어, 팔자를 내든지 서 이렇게 내셔 이렇게 자른 이렇게 이 소금간 이렇게 소금 이렇게 가 맛소금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넣고요 한번 잘라볼까요 예, 자 이렇게 잘라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소, 손님 접대용으로 간식용으로 참 좋습니다 예, 어르신들 간식용으로 드셔도 되고 애들 간식으로 줘도 되고 예, 이게 생각보다 달아요 예, 한번 시식을 해보시 자, 한번 시식을 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졸이 졸이라 식감이 <웃음> 예, 참 좋네요. 네, 예. 먹어봤는데 저도 이제 이게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음. 네, 네. 음.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살짝 또 볶아서 조금, 한번 조금 먹어보고요. 예, 단맛이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소금이 네. 약간 지금 좀 적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싱겁다 생각되면 소금을 좀더 넣고 이렇게 잡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무탈리입니다 무탈이. 무탈이 아까처럼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잘르죠? 그죠? 잘랐습니다 잘랐죠? 원래 이제 씻어야 되는데 좀 끓는 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살짝 또 아까처럼 데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버섯은 물이 닿으면은 물이 말이 너무 오래 담아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아까 씹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짝 데칠게요 데치고 다시 볼게요자 역시 얘는요 이렇게 그럼 잘 뜯어지죠 얘는 뭐 에타리 버섯은 우리 주부님들이 뭐 저보다 더잘 요리를 하실 거니까 자 오늘은 역시 여기다 뭐 다른 요리를 감하지 않고 그냥 요맛 그대로 이렇게 한번 시식을 해보고 요리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여기다 파 같은 것도 넣어야 되겠죠? 파, 마늘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냥 생으로. 오늘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살짝 생으로 해서 네, 이제 꺼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됐죠? 겠죠서. 자, 한번 또 시식을 해 보시죠. 시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자, 그 그래서. 네, 식감이 좋습니다. 들리시죠 네. 노롱둥뎅이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타리는 이, 아, 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고요 노롱둥뎅이는요 달아요 이게 보통 표고버섯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버섯의 특유의 향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얘는 그런 그런 향이 없어요. 향이 없고 거의 무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기 고소한 게 밑에서 계속 나오고, 음, 물론 이제 느타리보다는 쫄깃한 건 덜한데 단맛은 더 있고 부드러운 식감이 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